안녕하세요 스테레오 튜브의 차호영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일본의 하이파이 매거진 스테레오 사운드의 한국판 출판 권리를 소유한 미디어 대중과의 협업으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개설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유 중에 스테레오 사운드의 유명세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이전부터 스테레오 사운드의 역사와 전통을 좋아하는 열렬한 구독자였으며 스테레오 사운드의 리뷰를 기고하기도 하였기에 흔쾌히 스테레오 사운드와의 협업체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스테레오 사운드에만 전념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채널명을 스테레오 튜브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와 음악을 사랑하는 에어가로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간지로 발행되는 스테레오 사운드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